안녕하세요. 표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11월 버전이고요. 어, 분명히 제가 이 가성비 비교표라고 얘기하면 테크를 거실 텐데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성조님 지금 시국에 그래픽카드 가성비가 어디 있나요? 뭐 저도 알고 있어요. 가성비 없지. 다 비싼데. 틀린 말은 아닌데요. 잘 생각해봐요. 내일 뭡니까? 수능 치는 날이죠. 그리고 그 다음 뭐 있어요? 겨울방학 있죠. 그 뒤에는요? 크리스마스 시즌. 그 뒤에는요? 그 뒤에는 뭐 연말정산이라든지 아니면 졸업 입학 시즌이 있죠. 이걸 생각하면 분명히 비싼 거 알면서도 PC를 사신 분들이 있을 까요 당연히 그래픽카드는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PC를 사야 된다면 가성비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겁니다.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요.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그냥 이 영상 한편만 딱 봐도 지금 내가 무슨 그래픽카드 사야 되는지 대충 짐작이 되실 테니까 한번 집중해 주시고 저와 함께 그나마 가성비 있는 그래픽카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한 350에서 4 0 0경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래그십 하이엔드 구간의 그래픽카드를 확인해 봅시다. 3080부터 6900XT를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6900 XT는 지금 여기 있는 제품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 맞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구매가 어려워요. 왜 어려운데요? 제가 3080은 지난 1년간 약 500개 정도를 판것 같아요. 근데 6900 XT는 몇개 팔았을까요? 단 2개 팔아봤습니다. 왜? 물건을 못 구해봤어요. 실제로 업계 관계자한테 들어봤는데 엔비디아와 AMD 그래프 카드에 입고되는 물량 차이는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업자에 나도 못 구하는 6900XT 쉽게 구하기 어렵겠죠. 그러다보니 이거를 우선 추천해주기 어려워요. 사실상 뭐 이거 가성비 비교도 2등하고 거의 차이 안나기도 하고요. 그럼 성주님 생각하는 픽은 뭔데요? 3080 사십시오. 성주님 전 80TI가 땡기는데요. 80TI 지금 가성비 곱창났어요. 지금 이거 가격이 40만 5 0만 차이 나는데 성능차 얘네 10% 날까 말까 하거든. 한 5%에서 7% 차이밖에 안나요. 그러니까 그냥 3080 쓰십시오 어, 전혀 6800XT는요 얘도 구하기 힘들어요 3090은요 얘는 가성비 더고착 났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한테는 하이엔드 구간을 본다면 Only one 3080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더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면 3080도 너무 비싸서 저는 별로 사는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다만 지금 꼭 사야 된다 어쩌지 사야 된다 하신다면 그나마 가성비 있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죠? 자그 다음은 퍼포먼스 라인업 보시다 퍼포먼스 라인업은 좀더다양해 보이는데 얼핏 보면 실제로는 뭐2000 시리즈는 단종이 됐기 때문에 다 빼고 보면 얼마 안 돼요 6800, 3070 Ti, 3070, 6700XT, 3060 Ti, 뭐 6600XT 정도가 되겠죠 문제는 여기서 6800이나 6700XT는 여전히 물건이 없습니다 그나마 구할 수 있는 건 6700XT 정도인데 얘는 가성비가 등수가 그리 좋은 편 아니에요 그럼 가성비 등수를안 볼게요 6600XT가 가성비 등수 퍼포먼스 라인업에서 1등이고요. 이제 FHD 1 4 4 모니터 쓰고 싶을 때 최소 마지노 세뇌나 보면 됩니다. 근데 저것도 옵션 타입해야 돼요. 그리고 3 6 0 Ti가 가성비 2등입니다. 근데 이게 좀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보시다시피 1% 성능을 내기 위한 가성비가 6700원 대 8100원이에요. 차이 좀 나죠. 1300원 차이 나니까. 그 그러니까 압도적 가성비는 6,600 XT가 좋습니다. 특히 6,600 XT가 들어가는 완본체를 꽤나 저렴하게 파는 사이트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컴퓨터 있는 아이코다 같은데요. 그런 데 찾아서 6,600 XT가 들어간 가성비 PC를 사는 게좀 좋은 픽이 될수 있고요. 단품으로도 뭐한 80만 중반 정도면 살수 있으니까 그거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혹시나. 뭐엔비디아에 여러 기술을 사용할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작업 용도로도 저는 종종 쓴다고 할 때는 3960 Ti가 조금 더 좋은 픽이라고 말씀드릴게요. 6600 XT는 법령적으로 쓰기에는 3960 Ti보다 조금 떨어진 면이 있거든요. 물론 게이밍 용도 쓰기에는 충분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실 때는 2번인 3960 Ti를 선택하는 게좀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얘기하고 퍼포먼스 라인업은 마무리 지어도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70이나 70 Ti 급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130 이나 160 줘야 되고 둘 중에 그나마 가성비 좋은 3070 이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실제로는 저는 이제 130 정도면 은3070 이든 뭐150 정도의 3070ti 든 이거 사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혹시나 어디 뭐한120 정도의 3070을 팔거나 아니면 3070ti를 한130 정도에 판다면 그때나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웃긴건뭐3070 이거는 가성비가 솔직히 3060Ti가 얼마 차이 안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3060Ti를 추천하긴 했지만 이것도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여튼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입장에서 얻는 게 조금 더 가성비 좋은지 저도 헷갈릴 정도로 다들 가성비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색칠해 넣도될것 같습니다 자 퍼포먼스 챙겨놓고 그 다음은 메인스트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건이 메인 스트림인데요. 메인 스트림 가격도 곱창이 났어요. 그나마 위에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성비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건 맞아요. 예를 들어 상0육0 봤을 때 7,900원 그러면 이거 뭐 6,600XT의 가성비보다 좀 떨어진 거지 상0육0 Ti보다는 가성비 좋은 거 아닌가요? 조금이라도. 맞는 말이긴 하지. 근데 이게 실제로 구매하려고 찾아보면 은 생각보다 상0육0 Ti가 이... 3060하고 얼마 차이 안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가격이 이게 뭔 얘기냐면 나는 10만원 밖에 차이 안나는 사이트도본적 있어요 잘 찾아보면 근데 다나와 가성비로는 30만원 차이가 찍혀 있더라고 실질적 구매가는 한 10에서 20만원 사이면 살수 있기 때문에 3060 보는 것보다는 6600XT 보는 게더 좋은 것 같고 그 6600XT에서 좀더 좋은 거 쓰고 싶다면 3060TR 가는 게 맞는 것 같지 3060 추천하는 건좀 애매하다 생각해요 실제 다나와 가격하고 여러분 구매할 수 있는 가격하고 약간 괴리감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진짜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솔직히 이거 살 바에 그냥 6600을 봐야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6600XT를 보다니까 지금 6600XT가 더 싸. 성능이 더 좋은데.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라인업은 색칠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제껴야 돼요. 다 제끼고 6600 보거나 6600XT 가거나 또좀더 좋은 거 쓰고 싶다면 3960 Ti를 가십시오. 그래서 메인 스트림은 단한 개만 추천드리겠습니다. 6600으로요. 성조님 어, 메인스트림 좀더 하위 라인업은 어떻게 좋은 게 없나요? 응. 없어. 곱창 <웃음> 났어. 90만원? 67만원? 70만원? 80만원? 70만원? 야. 6675만원인데 이것들이 더 비싸다고?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미친 거 같죠? 얘네 성능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얘 성능은 그래도 한 104%잖아. 이 밑에들은 80%부터 50% 사이에요 근데 가격이 저거랑 똑같다고? 어, 여기 거는 그냥 사면 안 돼요. 사면 바보입니다. 진짜 대놓고 얘기할게요. 사면 바보예요. 이 가격 사면 그냥 바보입니다. 없다 생각하세요. 하이 메인 스트림 없습니다. 성전이 저 예산 빡빡한데 이거 못 골라주면 그 밑에 거는 어때요? 어, 그 밑에 거도 없어. 없어. 그나마 아 그래 그래. 그나마 그나마 1650 까지는 생각해보겠다. 1650 그래. 1650도 40만원인데 이거 가성비 보면 9500원이죠. 1% 성능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46% 성능인데 저거 1% 성능에서 9000원이라고 위에 쭉 올려서 봅시다. 야 6600원 7000원인데 그러니까 성능 차이가 그만큼 많이 난다는 거죠. 비용 조금만 더 투자해도 훨씬 성능 차이 많이 나는 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3 0만 투자하는 거 보고 조금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이 팍상할 텐데 잘 생각하라니까요. 40만원 투자하고 100% 성능 넘는 거 쓸래요? 아니면 30만원 아끼고 45만원이나 주고 46% 짜리 성능 쓸래요? 이거는 내가 이게 치킨 한, 한 10번을 덜 먹더라도 이거 가는 게 맞아.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라인업도 사실은 추천할 만한 건 없습니다. 어, 밑에 보면 좀싼거 보이는 것 같아요. 청주님. 14만원짜리도 있고 막. 근데 얘네들은 사실 내장 그래픽하고 별 차이 안 나는 애들이에요. 옆에 재겨왔죠 5600G나 12600K 쓰시면은 1030 DDR5 버전하고 비슷한 내장 그래픽 성능 쓸수 있어요. 차라리 그냥 내장 그래픽 쓰십시오. 좋은 CPU 쓰고. 존버 타고. 하물며 그 밑에들은 더 낮아요. 성능이. 내장 그래픽보다. 지금 나오는 신형들 내장 그래픽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상 여기 라인업도 쓸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월경인절 그렇게 짜는 거예요. 월경인절 보면 여러분이 좀 이상할 텐데. 와, 하이 라인업왜 넣지도 않고. 막 그런 생각 할 거야. 근데 널게 없어요. 여튼 음 제가 이걸 추격시켜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플래그십 하이엔드 웬만하면 사는 걸 추천드리지 않지만 예산이 넉넉해서 굳이 사겠다면 308권 쓰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코인 탓이 커서 코인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이상 이게 안정화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당장 급하신 분들은 3080으로 쓰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퍼포먼스라이업 사실상 6800 구매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6600XT가 그나마 가성비라고 볼수 있고요. 이가격대됐지 얘는 가, 일단 가성비 특수도 똥망이고 구하기도 힘들어요. 전기종 다 올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6600XT가 여기서 가장 좋은 가성비고 그 다음은 3 0 6 0 t i 정도 그 외의 제품은 추천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능 돈 조금 더 주고 사겠다 그랬을 때는 3070까지 허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1, 2, 3번 그나마 이렇게 쭉 껐을 때 가성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스트림은 단 한개로 추격됩니다 6,600 이 여기서 여기까지 다볼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가격이 다 비슷하거든 다 비슷한데 그중에서 싼거두개 꼽자면은 1650 슈퍼랑 6600인데 6675만원 0 0 1650슈퍼 67만원 근데 성능은 얘는 64% 얘는 104% 닭 이거 가야 되겠지 여기서 더 여기 딱 껐을 때 그냥 다 올킬이에요 6600이 6600 쓰십시오 로우 엔트리 내장보다 못한 녀석들 빼고 나면 자 여기 여기라면 여기랑 쭉 빼고 나면은 남은 건 1650밖에 없습니다. 맞죠? 근데 1650 살만한가요? 애매하죠? 45만원 줬는데 성능은 이렇게 떨어지니까요. 46% 성능. 여기 30만원 더 주고 55% 아니구나. 60% 가까이 성능 좋은? 아. 두배 넘게 성능 좋은. 30만원 더 주면 두배보다더 좋은. 훨씬 훨씬 더 좋은 6600에 살수 있으니까 여기도 살건 없다. 자 이렇게 추이 돼요. <웃음> 11호 밖에 안 돼. 워낙 극악 고를 게 없어가지고요, 여러분. 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코인 가격이 하루아침에 안정화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음, 이 시국에 비싸더라도 어쩔 수 선택해야 된다면, 제가 녹색으로 칠해놓은 것 중에서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언젠가는 좀 웃는 얼굴로 추천할 제품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답답합니다. 하태형연의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로 만나 뵙길 바라며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줘요.